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저는 26살 권 건일이라고 하고요. 저는 이제 뒤이랑밑 팀을 이번에 새로 다시 했는지 이제 두달 차가 됐거든요. 근데 이제 보시면 눈이 되게 많이 커졌죠. 되게 시원하게 커져 있잖아요. 일단 너무 만족스럽고요. 제가 한 수술은 이제 밑 팀이랑 뒤임이랑 보시면 눈썹 밑에를 절개를 해서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들어올리는 수술. 쌍꺼풀 라인이 살짝 좀 이렇게 쳐져있었는데 이거를 쌍꺼풀 재수술을 하지 않고 여기를 잘게 해서 딱 이렇게 보시면 흉터도 거의 안보이시죠? 눈썹을 그리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디테임이랑 밑테임을 한 이유는 예전에 디테임을 했었다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다시 새로 했는데 이제는 절대 안 막힐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놈이 되어있는 것요 지금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이제는 눈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야. <웃음> 이따 너무 만족스럽고요. <웃음> 여러분도 들 이제 병원의 선택을 잘해가지고 이제 두, 자차두 번째, 세 번째 수술이 안 되게 한 번.